소고기 100g이야. 한 50g 정도만 넣을래. 이명간젓은 끓이면 오그라들으니까 칼집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. 아, 물은 아, 종이컵으로 3컵 정도 잡았어요. 소고기를 이제 끓을 때 넣어줘야 돼. 벚컵을 좀 걷어줘야지 국물이 지저분하지 않아. 명란젓을 넣어주고 이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오그라져 알탕이네 알탕 이게 맛있어 이게 젓갈이라서 두부도 살살 넣어주고 한소큼 끓여주고 자. 짠 보글보글 끓으니까 마늘 고추 파도 넣어주고 간을 좀 볼까 이게 명란젓이 이제 간이 돼있으니까 처음부터 간을 하면 안돼 먹어보고 와 맛있다 호호 <웃음> <오>, 맛있네 <웃음> 조금 싱거우니까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후추도 뿌려주고 어, 깔끔해서 맛있네 간단하고 예,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조금 싹 뿌려주면 은 아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하고 명란젓 이렇게 끓였는데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겨운하니 이렇게 시원한 맛도 나면서 되게 맛있네요 아 맛있어